아침 공복에 하는 운동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습관적으로 밥을 먹어버렸지 뭐야 공복 운동이 아니더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정말 오랜만에 상이 탈이 파란 띠에서 품어져 나오는 자신감 아침부터 벚꽃 뛰니 기분이 좋다 진노 커플 그네는 나에겐 복근 운동기구일 뿐 80대 진입 후 체중 감량 속도가 많이 줄었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다 얼른 빼고 치팅해야지 아직 핏줄은 없지만 보여드린다 체질은 맛보기 중이다 영상으로 보니 허리도 쭉안 피고 어설프다 36kg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다 머리 위로 들어야 하는데 보조기구 없이 위험할 것 같지만 일단 들어본다 아직 초보다 부들부들 거리는 것봐 무너지는 중심 개초보 108번 정도 더들수 있었는데 개토끼가 있어서 참는다 바벨 러닝 유산소 운동 뽑아 들기 전에 자세를 잡아야 하는데 렉 없이 벤치만 있어서 이상한 부위에 힘만 들어가고 어깨에 통증이 온다 장비 없이 중량 운동하기는 무리였나? 안전하게 운동할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잘될 거야. 천천히 해보자. 운동이 끝나면 원판은 잘 정리해야 한다.